더... 안녕하세요, 달꽃 출판사의 사장 달디입니다. 음, 제가 얼마 전에 지인을 만났는데 지인분이 아무래도 제가 출판사 사장이니까 어, 뭐 물어볼 게 있다고 하시면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분 이제 취미로 이제 시를 쓰시는데 자기가 이 시를 모아서 어, 책을 내고 싶은데 그러면 려 어, 어느 정도 돈이 드냐? 그러니까 내가 부담해야 될 돈이 얼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음어 물론 작가님이 자기가 자기 돈을 들여서 출판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음, 어, 출판하는 방법 중에 뭐 자비 출판이라든지 또는 독립 출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 단돈 영원으로 빵와돈한푼안 들고 출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네 되게 어, 솔깃하죠 갑자기 <웃음> 어, 음, 돈한푼안 들고 책을 출간할 수 있다고 내 이름은 단. 음, 근데 당연히 어, 돈한푼 안들고 책을 출간할 수 있으니까 쉽지는 않은 방법이겠죠 맞아요 그 방법은 바로 이제 기획출판 이라는 건데요 출판사에 자신의 원고를 투고를 하고 어, 출판사에서 어, 이 책을 만들어 주겠다고 라 했을 때는 작가님이 들어가는 돈이 한 푼도 없죠 어, 그거를 바로 기획출판이라고 부릅니다 비용 부담은 어, 100% 출판사에서 부담을 하는 어, 구조예요. 음. 음, 그래서 기획 출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책을 출간을 하게 되면은 작가님은 어, 비용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음, 불가분한 마음으로 음, 책을 출간을 할수 있는 방법인데요. 어, 그렇다면은 이제 그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 그럼 나도 돈안 드리고 그렇게 출판을 할수 있는 그 기획 출판이라는 방법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예비 이제 작가를 꿈꾸시는 예비 작가님들이라든지 또는 음, 내 직업을 작가로 선택하신 분들조차도 어떻게 출판사에 내 원고를 보내서 기획 출판을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접해본 바로는. 그래서 오늘은 음, 출판사의 원고 투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출판사 사장의 어, 시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좀더 출판사와 어, 컨택이 될수 있다는 라 음, 약간의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큰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 대표가 원고를 일일이... 어, 투고농고를 검토하는 경우는 드물겠죠. 그렇지만 어, 보통 5인 미만의 사업장을 1인 출판사라고 부르고 달고 출판사는 1인 출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원고투고가 오면 은 주로 제가 검토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어, 하나하나 원고투고에 대해서 그리고 기획출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제일 먼저 궁금한 게 원고투고 그러니까 출판사한테 내 원고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내가 지인 중에 출판사 사장이 깔린 것도 아닌데 어, 어떻게 원고를 투고를 할까 그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어,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음, 그렇다면 우선은 컨택을 하려면 출판사에 정보를 알아야 되겠죠 뭐 전화번호가 됐든 주소가 됐든 어, 이메일이 됐든 뭔가를 알아야 그 출판사에 연락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연락처는 어디서 알수 있느냐 바로 도서의 서지정보에서 알 수가 있어요. 어, 도서의 서지정보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봐, 책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희 출판사 책인데요. 어, 서지정보는 맨 앞이나 맨 뒤에 도, 보통은 들어가요. 음, 이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출판사에서 나온 책 같은 경우에는 서지정보가 맨 뒤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잘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음, 어, 발행인 부터해서편낸 곳, 그리고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블로그, 포스트 저희 출판사에서 하는 건다 써져 있어요 뭐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것까지 다 써져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어, 연락처를 이용해서 출판사에 컨택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응? 다른 책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출판사 책은 다서지정보에 이렇게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것도 보여 드리면 이렇게 잘 보이시죠? 어 그러면은 달꽃 출판사만 이렇게 서지정보에 연락처가 있는 거 아니냐 어 그렇지 않아요. 대, 대부분의 출판사가 다 어, 모든 어, 저희처럼 인스타 뭐 페이스북 이런 계정을 다써 놓는 건 아닐 수는 있지만 적어도 한개 이상의 그 컨택할 수 있는 연락처는 써 놓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출판사, 저희, 저희, 제가 아는 사장님의 다른 출판사 책을 한권 가지고 왔어요. 청미 출판사 책인데요. 이 출판사 같은 경우에도 서지정보가 뒤에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출판사에 대해서, 어, 발행처, 청미 출판사, 그 다음에 주소, 서울시 마포구에서 쭉 나오고 있고요. 전화번호, 팩스, 어, 또, 음, 메일.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까지도 다 써있네요. 이 출판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를 보고 컨택을 하시면 되세요. 그럼 이 중에서 어디를 컨택을 하는 게 좋을까? 편하신 걸로 솔직히 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어, 원고를 컨택을 할, 원고를 투고를 하려면 그냥, 어, 안녕하세요. 저 작가인데요. 제가 이런 책을, 어, 만들 썼는데, 어, 출판사에다 원고를 투고를 하고 싶어요. 라고, 뭐 전화나 인스타나 이렇게 SNS를 통해서도 충분히 컨택이 가능하죠. 근데 그것보다는 이왕이면은 어딱 틀을 갖춰서 원고랑 기획서랑 이런 제가 앞으로 알려드릴 여러 가지 그 그런 팁들을 알려드릴 건데 그런 것들을 딱풀 패키지로 딱 갖춰서 원고를 투고하는 게 상대방 입장에서도 받았을 때 답변드리기도 편하기 편하거든요. 응. 그래서 제가 원고를 투고할 때 추천드리는 방법은 제일 좋은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메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어, 여러 가지 방 저희 출판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 방향에서 어, 컨택이 들어와요. 아무래도 이렇게 저희 출판사 책에는 뒤에 서지 정보에 출판사 관련 모든 SNS 계정이라든지 이런 게다써 있기 때문에. 전화로도 연락이 오시는 분도 있고 SNS, DM으로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도 다 어, 통화로나 뭐 SNS로 뭐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대부분 다 이메일 주소를 저희는 알려드리고 있는 편이에요. 아주 옛날에는 이런 인터넷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는 우편으로 어, 이제 원고 투고를 받았었던 있어요. 심지어 요즘도 우편으로 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출판사에도 우편으로 음, 원고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편으로 음, 원고투고가 오는 것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은 음, 워낙 우편으로는 음, 원고투고가 요즘 안오는 시대니까 어, 수많은 투고를... 어, 일주일에, 하루에도 몇 건, 일주일엔 수십 개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까먹어요. <웃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음, 그 원고가 투고가 왔다는 사실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바쁘면. 근데, 우편으로 투고가 오면은, 어, 기억을 할 수밖에 없죠. 우편으로 뭔가가 온 경우는 드무니까. 음, 근데 단점은, 어, 조금, 어, 부담스럽긴 해요. 어, 보기에도 좀 불편하고, 음, 여러가지로 그 가끔 보시면 은그 원고를 어, 한부 자기가 딱 만든 그한 부만 가지고 돌려서 투고를 하는 거예요 이 출판사에 투고를 해보고 그 출판사랑 컨택이 안되면 다시 받아서 다른 출판사에 또 보내고 그 출판사에도 안되면 또다시 받아서 또 보내고 그러니까 불편하죠 저희 출판사에도 원고를 투고를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우편으로 어, 그, 이렇게 봉투 엄청 두꺼웠거든요? 그걸 보내주셨는데, 그 한부가 자기가 이제 이거 투고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래요. 그래서, 어, 보시고 꼭 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장단점은 있는데요. 음, 우편으로 하는 거는 고전적으로 아주 옛날부터 했던 방법이니까 우편으로 하시는 것도, 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 장점으로 잘 승화시켜야 되겠죠. 오픈을 하실 거면 증거를 많이 쓰셔야 될것 같고 어, 보편적으로는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어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메일이 솔직히 편하긴 편해요. 음. 우선은 출판사에 어떻게 컨택을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서지 정보를 참고를 해서 어, 이메일로 컨택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어, 어떤 출판사에다가 어, 내가 이 원고를 보내야 될까라고 고,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음. 어,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음, 책을 출간을 하고 싶어서 어떤 강연을 들으셨대요. 돈을 좀 상당히 내고 어, 책 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강연이라고 하는데 그 강연에서 돈을 내고 강연을 들으면 어, 한 3-4개월 과정을 수료를 하면 어, 자신의 책을 한권쓸수 있는 코스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강연 비용이 몇백만 원짜리 강연이었는데 그 강연을 끝내면 그 강사님께서 뭘 주냐면은 출판사 연락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메일 주소나 전화번호, 주소 이런 거를 같은 거를 한몇백 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연 비용에 연락처 비용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연락처 중에 저희 출판사 연락처가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출판사한테 연락을 했다라는 어, 예전에 작가님이 있으셨어요. 어,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음, 출판사 입장에서는 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음, 영어로 생각을 했었을 때? 오, 어, 기쁘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제 생,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몇백개 그냥 메일 중에서 그냥 들어가 있는 연락처를 그분이 보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작위로 보낸 거잖아요 이 출판사가 뭐하는 출판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명단 안에 있으니까 연락처에다가 그냥 넣어서 메일을 보낸 거예요 원고 투고를 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원고가 이 출판사와 한테 선택돼서 기획 출판으로 이어지기가 확률이 낮다고 생각을 해요 어, 어떤 출판사에 투고를 할까 라는게 물음표라면은 그냥 닥치는대로 아무출판사에다가 투고를 해봐야지 그중에 누군가 하나는 어, 내 글을 알아봐서 계획출판출판 해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거는 어, 오산인 것 같아요 음 이름만 들어도 딱 아는 출판사들 아주 많죠 그런 출판사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서 어, 투고하면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음, 감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아무데나 무작위로 어, 찾아서 투고를 했을 때그 출판사에서 기획출판으로 컨택되기는 솔직히 확률이 낮다고 봐요. 왜 그렇게 제가 확신을 하고 말씀을 드리냐면 기획출판이라는 거는 출판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을 해서 하나의 책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출판사는 자신의 그 비용을 들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책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봐요 그런데 반대로 그 투고하시는 분이 출판사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보지 않고 그냥 막 닥치는대로 투고를 했다면은 출판사 입장에서 과연 모를까요? 저는 100% 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어, 많이 알아보고 투고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딱 투고를 받았을 때 느낌이 딱 와요 아 우리 출판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고민하고 어, 우리 출판사를 염두하고 어, 이 출판사에서 책을 내고 싶다는 라 마음을 갖고 투고를 하신 건지 아니면 지나가다가 쓱 보고 여기도 투고해보고 어, 여기도 투고해보고 그냥 수백 개의 출판사 중에서 한 곳으로 그냥 우연히 저희 출판사에 투고 메일이 온 건지 딱 보면은 어, 느낌이 오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예비 작가님이시라든지 이제 책을 출간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어 출판사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투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럼 뭘 알아보고 투고를 하느냐? 어뭘 알아보느냐면은 자신과 성향이 맞는 출판사 인지를 알아보시고 투고를 하라는 거예요. 출판사마다 어 색깔이 되게 다양해요. 근데 그 색깔을 어떻게 알수있느냐면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을 보면 알수 있어요. 아 이런 출판 이 출판사는 이런 종류의 책을 주로 출간을 하고 뭐 편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봤을 때 색깔이 딱 나오거든요. 아 이런 스타일이구나. 작가님들 입장에서는 원고를 어, 투고를 할 때. 어, 내 글을 꼼꼼히 읽어봐줬으면 하시는 마음을 갖고 보내시잖아요. 출판사도 마찬가지예요. 어, 우리 출판사의 원고를 투고를 할때 우리 출판사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보고 어, 이 출판사와 자신이 케미가 맞는지를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보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거죠. 음. 이렇게 마음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출판사를 어떤 출판사에 투고를 할지를 먼저 꼼꼼히 생각해보고 투고를 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